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513회 프리캡 방송 A프로죠. A프로를 실시간 방송을 어떻게 보느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프리캡 방송 실시간 방송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옵션 투자 기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위클리 옵션이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모의 투자를 하는지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캡 방송 실시간 방송 방 실시간 방송은 이 주소가 이건데 밑에다가 이 주소를 클릭하도록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다음 옵션 투자 기초 교육을 하겠습니다. 물론 옵션 투자에는 어, 위클리 옵션이 있죠. 위클리가 어, 매주라는 뜻입니다. 매주. 어, 매주. 위클리가 매주라는 뜻이죠. 위클리. 위클리 옵션. 옵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클리 옵션. 예. 뭐 주간 옵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간. 목요일마다 아, 만기가 들어오는, 매주, 매주 목요일이 만기가 들어옵니다. 수건 옵션. 음. 서민 값구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위클 어, 옵션으로 빨리 할 수가 있죠. 오늘 뭐, 뭐, 13배까지 터지고 그랬어요. 그죠? 자, 깡통 찰 준비를 하고 도전을 하셔야 되겠죠. 깡통한 100% 찰 각오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옵션 투자는 가장 위험한 투자입니다. 엄청 위험해요. 깡통이 돼요 깡통. 다른 투자는 깡통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옵션 투자는 만기일에 깡통되버립니다. 행사 가격을 못 맞추면 깡통되버립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죠. 가장 높은 수익률이 바로 위클리 옵션입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죠. 프리캡 방송을 보는 방법이 아, 이게 A 프로입니다. A 프로 프리캡 뭐 에어프리카.co.m인데, 이걸 하면 여기서 이제 뭐 선물 옵션을 조회를 하면 제 방송이 나옵니다. 선물 옵션하고 돋보기 누르면 이건 뭐, 이 재테크 선물옵션 위클리 있죠? 그죠. 재테크와 요걸 클릭하면 되죠. 재테크와 선물옵션 위클리, 그죠. 선물옵션 위클리 요거 클릭을 하게 되면, 에, 제 선물옵션 위클리 옵션으로 오면 제가 방송하는 대로 오게 됩니다. 자본주의에서 최고의 재테크는 선물옵션이다. 그죠. 위클리 옵션 전문이고. 28년간 금융투자 경력을 가지고 있고 증권사 투자신탁 어, 직원입니다. 증권사도 다녔고 뭐 증권사가 또 투자신탁으로 바뀌고 투자신탁에서 증권사로 바뀌었고 그랬습니다. 뭐 선물옵션에서는 뭐 어, 어, 선두를 달리고 있죠. <웃음>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클릭을 하시면 또 유튜브 뭐 동영상을 다 보시면 됩니다. 기초교육을 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 음, 막,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자, 오늘 또 기초교육을 어떻게 해, 모의수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일단은, 뭐, 네이버로 가셔서, 네이버로 가죠어 일단 저희 카페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네이버에, 네이버에서 신기한 선물 옵션을 클릭하죠. <웃음> 저희 카페가 신기한 선물 옵션입니다. 황당한 선물 옵션도 되고 뭐 신기한 선물 옵션도 됩니다. 이걸 덧보기를 누르면 나오죠. 여기서 카페를 눌러야 돼요. 카페. 카페. 통화 검색 말고 카페를 클릭합니다. 카페 중에서도 전체 글도 있고 그래 글도 있고 일반 글도 있는데 카페명을 클릭해야 돼요. 카페명. 카페 이름이 뭐죠? 카페명 클릭. 카페 명을 클릭하면 이렇게 신기한 선물 옵션 교육방송 이 나오죠. 예, 신기한 선물 옵션 교육방송. 이렇게 하면 제 예, 카페가 나옵니다. 서민가포, 그죠? 선물 옵션 기초 실전, 유튜브 생방송, 요 클릭하면, 유튜브 생방송 클릭하면, 예, 실시간 생방송. 이거 클릭하면 바로 나옵니다. 실시간, 실시간, 여기 유튜브 아프리카 A 프로죠 그죠 A 프로 옛날에는 이름이 프리 프리캡이었죠 지금은 A 프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내는뭐 네, 저기 아프리카에서 하는 거죠. 어제 카페에 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서 해 어, 카페 오면 또뭐 프리캡 실시간 방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하면 클릭하면 바로 또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바로 오시면 되죠. 다음은, 네이버로 가셔서, 이제, 모의투자는 뭐, 어떻게 하느냐, 궁금해 하신 분이 계셔서, 여기다가 한국거래소라고 입력하죠. 한국거래소라고 입력하고, 클릭을 합니다. 그럼 한국거래소 나오죠. krxco.kr, 클릭하죠. 그럼 한국거래소가 어, 초기 화면에 뜹니다. 한국거래소가 함께합니다 되어 있죠. 위에 보면은 금융교육 있죠. 금융교육, 금융교육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뜹니다. 그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요 오른쪽으로 싹갑니다 그죠? 이거 딴한데가못 써져 버려요. 그죠? 금융교육에 가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가가지고 파생상품 모의고래 있죠? 파생상품 모의거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생상품 모의거래 시장 뜨죠. 밑에 모의시스템 HTS 그죠. 온라인 교육돼 있죠. 모의시스템 이걸 클릭합니다. 모의시스템. 그러면 이렇게 KRX 한국거래소죠 파생상품 모의거래 시장 뜹니다. 중간에 HTS 다운로드 되죠.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밑에 실행이라는 글자 보이죠. 이 실행을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운로드 됐으니까 끄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이걸 이제 클릭하면 되고 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생상품 모의거래 인증 시스템 KRX 그죠? 한국거래소라는 뜻이고 모의거래 인증 시스템입니다. 정규장이 있고 리플레이 장이죠. 정규장은 우리가 장 9시부터 그죠? 3시 45분까지 하는 걸 정규장이라고 합니다. 리플레이장은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10시, 10시 45분까지 하죠? 4시부터 그죠? 이게 리플레이장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9시부터 3시 45분까지 하는 게 리플레이장입니다. 정규장을 누르시면 뭐, 다, 회원이다 무료 가입이 다 됩니다. 이걸로 한 1년간 연습하셔야 돼요. 옵션 투자는 엄청 위험합니다. 깡통이 되고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만기일은 행사 가격을 못 맞추면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한 깡통 100번 찰 각오로 이걸 배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좋은 시스템을 이렇게 보고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없는데 2014년부터 대 나왔어요 지금 한 6년 정도 됐죠 자 기능가 있어서 계좌비밀번호 설정합니다 여기 연습 안하고 무작정 들어오시면 깡통됩니다 깡통 한달 안에 다 깡통되버려요 엄청 위험합니다 우리가 8월 4일부터 어, 보여 드렸죠 네, 8월 4일부터 이렇게 누적 수익이 지금 40억이 되었습니다 그죠 누적 수익이 40억이 되었습니다 추정자산은 어, 46억입니다 오늘 다 어, 결제가 된것 같아요 오늘 다, 어, 오늘 다 결제가 됐네 결제해가지고 지금 정산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남아있는 것만 남아있죠 자 추정자산 46억입니다 당일 총 손익은 15억으로 되었습니다 15억 1 5이 되고 누적 수익은 40억이 됐죠 45 당일 손익은 또거예요 틀리는데 이거 봅시다 오늘 손익은 35억이 되었어요 35 아까하고 좀 약간 틀리죠, 그죠? 예, 이거는 이제 정산된 거죠. 오늘 완전히 결제 가격으로 해가지고 정산받은 게 당일 수익이 35이 되었어요. 그죠? 엄청난 수익 났죠? 예, 누적 수익은 총 40억이 되었죠. 그 다음에 추정 자산은 46억이 되었습니다. 46억. 자, 이거 77억이 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77억을 만들 것 같아요. 그죠? 아주 귀한 자료이기 때문에, 서른 배도 터졌고, 아까 그쪽에, 512의 강의를 보시면, 512의 강의를 보시면, 이게 30배 터진 것도 나보죠. 그죠? 30배 터진 거. 오늘 하루 만에, 하루 만에 30배 터졌죠? 음, 엄청난 수익이 생겼어요. 초대박이라고 봐야죠. 하루 만에 3 서른 배 터졌으니까. 초대박이죠. 이렇게 연습을 충분히 하셔서, 인생, 뭐,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음. 자, 이게 한국거래소에서 나온 모의거래 인증 시스템입니다. 다시 한번 푸르켓 방송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죠. 일단 저희 카페 그죠? 저희 카페 오는 방법 신기한 선물 옵션 도포기 누르시고요. 그죠? 그러면 카페를 눌러야 됩니다. 통합 검색을 누르면 안 되고 카페 카페 글자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전체 글, 거래 글, 일반 글, 뭐 카페명이 있는데 카페명을 클릭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신기한 선물 옵션 나오죠. 그죠? 황당한 선물 옵션. 교육방송. 클릭하면 네, 저희 카페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카페에 오는데 유튜브 생방송도 있고 실시간 생방송 있죠. 아프리카 프리케. 아프리카 프리케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예 네, 예. 네. 아프리카에는 A 프로 그죠? A 프로로 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가입하기 누르시고 에, 선물 옵션 웰클옵션 이쪽으로 이제 음, 가입을 하시면 되죠, 그죠? 음. 자,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어, 유튜브 방송도 많이 유튜브 동영상을 클릭하세요, 그죠? 여기를 클릭하면 유튜브 동영상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제 하루 만에 그죠? 이제 옵션 만개일 때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그러니까 하루 전날, 하루 전날 0.06 하던 것이 예, 그 뒷날 고가가 0.87이었어요. 14배가 터졌죠, 14배 14 하루만. 자, 일클리 옵션 하루만에 14. 기초 교육을 음, 음, 강의를 하고 있죠. 천만 원 투자면 하루 만에 1억 4천만이 되는 거죠, 1억 4천만. 100만원 투자하면, 하루 만에 1,400만원이 되는 거 네, 이렇게 방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송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프리캡 방송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프리캡 방송, 실시간 방송 보는 방법, 그 다음 옵션 투자, 기초교육에 대해서, 음, 자 위클리 옵션을 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자 이게 예, 스피드 주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웃음> 자 주식 투자나 뭐 선물 투자나 옵션 투자나 다 맞추는 게임입니다. 주식 투자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매수해서 맞추는 게임이고. 선물은 올라갈 거라고 해서 어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려갈 것 같다면 매도를 하면 됩니다. 선물은 그죠? 선물 투자 근데 이 콜옵션하고 풋옵션은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그죠?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 이제 그게 이제 행사가격이란 거죠. 행사가격, 코스피 어200 지수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위클리 옵션은 매주 목요일마다, 그죠? 만기일이죠 매주 목요일 종가, 종가로 고수비 200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거죠 고수비 200이. 그걸 맞추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그죠? 풋 u 위클리 옵션을 한번 볼까요? 여기 도보기 누르고. 여기 면 고수비 200이 위클리가 돼 있죠? 위클리를 클릭하면 콜 옵션은 오른다는 뜻이고, 풋 옵션은 내린다는 뜻입니다. 뭐, 알기 쉽게. 오른다 그럼 콜옵션을 사는 거죠. 오른다 내릴 것 같다 가뭐 붓옵션을 사는 데고 그죠. 다 매수만 일단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는 매수자 입장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8월 셋째 주가 있고 8월 넷째 주가 있습니다. 위클리 옵션입니다. 지금 고스피1 0 0개 위클리 옵션 콜은 오른다. 오늘 내린다죠. 그죠 오늘 내린다. 305까지 내린다. 그럼 8월 셋째 주 305까지 고수비 외기 지수를 305까지 내린다. 내린다. 그러면 여기다가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러면, 푸드 옵션이죠. 내린다는 뜻이죠. 내린다. 내릴, 것, 내릴 것이다. 305까지 내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305까지. 그러면, 지금 가격은 한 계약당 2.73입니다. 2.73. 2.73. 305까지 2 7 3에 올랐어요. 그죠? 오, 지금은 영업일이 아닙니다 대 있죠 그죠 자그 가격이 2.73 입니다 자, 선물은 한번 볼까요 선물. 선물은 선물 코스피 200 선물이죠 2000년 2020년 9월달 12월달 3월달 6월달 어, 선물은 3개월마다 만기가들어옵니다369 12 369 12 이렇게 이번에는 9월달 만기가들어옵니다 자, 선물은 지금 301.45 입니다 301.45, 그죠? 자, 이거는, 푸드 옵션은 2.79입니다. 이것도 다, 다 가격이에요. 301.50도 가격이고, 2.79도 가격입니다. 거의, 그죠? 100분의 1 정도 되죠? 100분의 1, 그죠? 100분의 1, 그죠? 선물 한 계약이 301.45인데, 푸드 옵션 한 계약은 2.79입니다. 거의 한 100분의 1, 가격입니다. 100분의 1 가격. 그만큼, 같은 한계약을 사더라도, 어, 효과는, 어, 어, 엄청나게 크죠. 그죠? 이것도 어. 한계약. 한계약은 2.79. 요거는 302.45. 100분의 1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1%죠. 1%, 그죠? 1 가지고, 어, 어, 이게 전부 다 해칭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 엄청난 수익이, 어, 옵션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뭐 선물에 비해서 엄청나게, 오늘 뭐 30배가 터졌으니까,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죠, 그죠? 오늘 만개일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클리 옵션이 만개일 때는 이렇게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30배가 터진단 말이죠. 그런 날이 온다. 뭐, 선물 해봐야 뭐 3% 밖에 하락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은 3% 밖에 하락하지 않았어요. 3.83% 그죠? 3.83%인데, 옵션, 푸드 옵션, 이거는 30배가 터졌어. 30배가. 그죠? <웃음> 아, 엄청나게. 자, 이렇게 해서, 이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어. 자, 이거는 푸드 옵션은, 어, <웃음> 305까지 하락해야지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어디까지 하락했습니까? 고소 비비기. 301.5까지 9 하락했죠? 301.5 9 그러니까 305까지만 하락해도 되는데 301.5니까 얼마 이거는 결제 받습니까? 305에 305 마이너스 3 0 1 5 9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3.49가 됩니다. 3.49, 3.49, 3.49를 결제 받습니다. 지금 가격은 2.79죠. 이거 그러니까 더 이보다 더 많은 가격을 받는 거죠, 죠 3.49니까 0.7 정도 더 수익을 결제를 받는 거죠. 정산 들어갔어. 매수한 사람은 오늘 수익이 짭절한 거죠. 0 7 정도 수익을 났으니까 3 4 9죠 3.49. 자, 아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뭐 아침에 그죠? 아침에 0.15입니다. 여러분, <웃음> 이거 0.02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어? 여러분, 0.02인데 3.49로 지금 결제 받아요. 어? 몇 배입니까? 여러분, 응? 이 오늘 저가가 0.02까지 떨어졌어요. 최저가는 0.01까지 거든요 0.01까지 인데 그 바로 위에 0.02까지 떨어지 가지고 이게 3.49로 지금 3.49로 결제받는거예요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이 오늘 탄생한 겁니다 뭐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건데 참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뭐 넘어져도 수익이 되는 사람도 있죠. 자, 3.49 결제받죠, 그죠? 3.49, 3.49. 3.49 나누기 최저가가 0.02, 0.02, 예, 네, 174배입니다, 174배. 네, 여러분. 아, 뭐, 최저가는 잡을 수는 없겠지만은, 음, 뭐, 시가에 잡았다 치고, 그죠? 시가에다가, 3.4. 3.49 나누기, 시가에 잡았다 치면 0.15. 예, 23배. 예, 23배. 23배. 아까 저는 0.09에 잡았죠, 그죠? 0.09에. 예. 0.09가 평균 가격입니다. 쭉 깔아놓고 잡아가지고 30배 나왔죠, 그죠? 예. 0 0 9도 3.49 나누기, 0.09에 잡았으니까. 38배, 예, 38배가 터졌습니다. 저는, 어, 아까 모의 투자 보여드렸죠? 어, 38배가 아, 터졌습니다. 음, 이 종목 있죠? 3 0 5짜리 예. 이렇게까지 올라갈 일을 하면, 보통 뭐 5배, 10배 이렇게 우리 예측했지 않습니까? 만개래 5배, 10배 정도는 나오더라. 그런데 오히려 이거는 30배가 나와버렸어요. 최저가에, 170배가 나왔죠. 최저가에, 최저가, 최저가는 0.0이니까, 3.49하면, 뭐, 0.0, 174배, 174배가 터졌어요, 지금. 저가에 샀던 사람은 174배, 하루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100만원만 질러도 1억 7,400입니다. 그죠? 환장하죠 이거 질러 놓고 사우나 갔다 와야 되는데 그죠 중간에 보고 있으면 처분하게 말이죠 다음에도 한번 한1 0 0만에이나 질러 놓고 사우나 갔다 오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기초적인 푸스 내린다 그죠 푸스 내린다 어디까지 내리냐 305미터로 내린다 이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죠. 콜은 오른다는 뜻이고,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자 계속해서 동영상을, 기초교육을 꼭 구독하시고, 쭉 따라오시면 한 2년 안에 서민가부가될 각오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3회 프로켓 방송 본방법하고, 어, 옵션 투자의 기초교육에 대해서 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어,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어, 많이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